내, 지내 <웃음> <웃음> 어... <웃음> 시간 좀하고요 생각보다 꽤나 길었던 촬영이어서 올 한해를 브람스와 함께했네요. 온 여름 가을을 지나고 이 겨울을 앞두고 있는데 세 계절을 함께하는. 드람하고, 현우로서 7개월 동안 잘 살아낸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. 현우가 가장 짠내놨던 거? 이게 아 이게 편집돼가지고 원래는 현우가 정경이 생일선물로 목걸이를 샀어요. 목걸이를 샀는데 정경이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그 목걸이를 반지로 교환합니다. 그 장면인데 저그 장면이 사실 가장 안타까웠어요. 그렇게라도 잡고 싶은 현우의 마음이 잘했다. 그것 뿐만 아니라 짠네 현우니까. 만았죠 짠네 현 많은 분들이 이별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했습니다. <웃음> 아, 근데 뭐 제가 10년 연애해본 적은 없으니까. 근데 분명 현호의 모습들이 제가 많이 투영시킨 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현호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. 이렇게라도 좋은 사람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아. 브라운스를 좋아하세요를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정말 언제나 항상 감사하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 정말 너무너무 깊은 사랑과 감사를 드려요 어디에 사시는지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런 건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분한 분의 한 영혼을 느끼고 있습니다. 오, 오 진짜 예요 <웃음> 그렇고 또 제가 현호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 드린 게 되게 좋았어요. 그래도 이런 순정남을 물론 제 이미지와 잘 맞긴 하지만 또 이런 캐릭터를 또 맡으면. 여분들 그때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같이 짠내를 느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한현호김성철이습니다어아나아 감사합니다 잘 가셨어요 정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습니다하여도 <웃음> <웃음> 봐주세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